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가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주도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오늘은 제주도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주도 도착해서 가장 먼저 여행하기도 했던 곳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행지 다녀오시면 최고의 제주도 여행이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과 여행지 보시고 구독자님들도 다녀오시면 어떨까 니다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전국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제주도 여행지. 첫 번째는 고집도로로 제주공항점입니다. 고집도로록 제주공항점은 제주도 제주시 이막무 3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바로 앞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혹시 점포앞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바로 옆에 있는 지하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아침 일찍 제주도에 도착해서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고집도로록 제주공항점은 제주공항에서 차로 15분이면 도착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고집도로록 제주공항점은 오전 10시에 영업을 시작하는데요. 워낙에 제주도 맛집이다 보니까 오픈런 한다고 해서 10시 전에 일찌감치 도착을 했는데도 이미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점포 바로 앞에 주차를 해가지고 저만 기다리고 아이들은 차에서 대기를 했었는데 줄을 서서 차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별도로 예약은 받고 있지 않고요. 테이블링 서비스로 웨이팅을 하셔도 되고요. 점포 바로 앞에 쾌적한 웨이팅 공간이 있어서 이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셔도 될듯 하고요. 참고로 고집도로럭 제주공항점은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니까요 방문하실 때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집도로럭은 고집스이 지켜온 제주의 맛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손님들을 받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트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복 새우 우럭조림하고요 제주 바닥물회 그리고 옥돔구이하고 낭품밥 제주 뿔소라 미역국이 있는 세트D를 주문했습니다 세트D는 인당 35,000원이고요 런치 메뉴하고 디너 메뉴가 조금씩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오픈런 하는 제주도 맛집이다 보니까 점포가 금세 만석이 되었는데 오늘 순서대로 음식이 나오는데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뜨겁습니다. 이것은 메인 메뉴인 전복 새우 우럭조림인데요 이름대로 전복이랑 새우 그리고 우럭이 아주 알차게 들어있는데 국물 맛이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오픈런 하는 맛집이다 보니까 이미 맛에 대해서는 증명이 된것같고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맵기 정도라서 같이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탱글탱글한 옥동구이가 정말 맛있었는데 옥동구이를 별도로 먹으려면 비싸잖아요 그런데 고집도로럭 제주공항점에서 세트로 비교적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 옥동구이를 정말 잘 먹었고요 그리고 뭔가 토속적으로 푸짐하게 가져다주신 이 밥이 낭품밥인데요 낭품밥은 커다란 양품에 밥을 가득 퍼가지고 식구들끼리 둘러앉아서 먹는 밥을 말합니다 싱싱한 해물이 들어있는 물에도 새콤하니 아주 맛이 좋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연어가 푸짐하게 올라가 있는 것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고로 세트 D를 드시면 나오는 물회는 녹으면 맛이 떨어지니까요 나오면 바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밖에도 맛깔스러운 반찬들 모두 고습도로록 제주공항점이 왜 제주 맛집인가 알려주는 기분 좋은 맛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잘 먹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내 식구가 어떤 걸 먹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고집도 로럭은 저도 정말 맛있게 먹었을 뿐만 아니고요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식구 넷이서 가서 아주 신나게 먹고 왔는데 먹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가족여행으로 와서 고집도 로럭 제주공항점에서 같이 식사를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작은 아들 녀석이 배가 고프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정말 잘 먹더라고요 김이나 쌈도 넉넉하게 나와서 밥이랑 같이 싸먹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복새우 우럭조림이 참 맛있었고요 새콤한 물회고 옥동구이까지 아주 다양한 제주도 향토 음식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하는데 고집도르럭 덕분에 제주도에 도착해서요 첫 여행지부터 아주 만족하게 식사를 해서 제주도 여행을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시면 든든하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고집도르럭 제주공항점에서 맛있는 음식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최고의 제주도 여행지, 두 번째는 제주 레포츠랜드입니다. 제주 레포츠랜드는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왕상서 2길 4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든든하게 식사하시고 이제는 신나게 즐기시면 됩니다. 제주 레포츠랜드는 카트나 짚라인서바이벌 사계절 썰매, 산악 버기카까지 정말 즐길 거리 다양한 곳이라서요. 아이들이나 저나 너무 신나게 놀았던 곳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주 레포츠랜드 한 곳에서 모두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을 하니까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카트가 메인으로 되어 있는데 카트장은 국제 경기를 할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카트장입니다 말 나온 김에 카트장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제주 레포츠랜드 카트장은 국내 최대 규모, 카트장으로 다른 카트장하고는 비교가 안될만큼 정말 환상적인 코스로 되어있습니다. 카트는 1인승하고 2인승으로 되어있는데, 1인승은 악셀레이터나 브레이크 같은 조작을 하기 위해서 키가 145cm 이상 되어야 혼자 탈수있고요 그보다 작은 어린이는 2인 카트를 탑승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제가 같이 탔는데요. 워낙에 코스가 길고 다양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직원분께서 안전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카트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제주도에서 카트를 타보기 전까지는 카트는 게임으로만 해보고 직접 운전한건 처음이었는데요 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코스가 워낙에 다양하게 잘갖춰져 있는데 이곳은 세계 유일의 두개의 언더코스가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 직원분께서 안전관리를 하고 계셔서 안전하게 카트를 즐기실 수도 있고요 아, 적당한 인원들이랑 같이 타다 보니까 엉키지도 않고 즐겁게 같이 탈수 있었습니다 카트를 타고 보다보니까 저희같이 가족 단위로 오셔서 카트를 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아, 연인이나 친구분들끼리 오셔서 신나게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트를 타고 집라인을 타러 갔는데요 집라인도 사실 제주 레포츠랜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헬리콥터에서 강습하는 부대에 있어서 헬기에서 강습하는 훈련도 많이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상당히 긴장되더라고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숙련된 직원분께서 태워주셔서 아주 신나게 짐라인을 탔는데요 한번 타고 갔다가 다시 타고 탑승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높이 12m에 왕복 250m의 코스인데요 스릴하고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타니까 큰아들 녀석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큰아들 녀석도 했었는데요 아이 녀석도 상당히 잘타더라고요 이번에 아들이랑 이렇게 짚라인도 한번 타보니까 뭔가 성취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사계절 썰매장이 있었는데 물 뿌려서 타이어 타고 내려오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썰매장입니다. 썰매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더운 날씨에는 스프링플러를 가동해서 더위도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사계절 썰매장은 높이 12m에 폭 12m 그리고 길이 90m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썰매장입니다 작은아들 녀석은 집라인이 무섭다고 해서 집라인을 타지 않았는데요 이 사계절 썰매장은 정말 열심히 타더라고요 저도 아이들과 같이 몇번 탔는데 썰매장이 넓기도 하고요 직원분께서 안전관리를 하고 계셔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요 제주도 최대 시설 서바이벌 게임장도 있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어리다보니까 서바이벌 대신에 페인트볼 사격을 했었는데요 아, 예전에 군대에서 54로, 104로, 154로 하던 것처럼 관역이 있는데요 아, 그것을 페인트볼로 맞추는 사격 게임입니다 가스를 연결해서 페인트볼을 쏴서 맞추면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아, 타격감도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도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사격을 할수 있도록 도움도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타보지는 않았는데 산악버기카라고 해서 산악 오프로드 코스를 즐길 수 있는 차량도 있었는데요. 이건 정말 남자 레포츠더라고요 저도 다음번에는 산악버기카도 꼭 타보려고 하는데요. 관심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산악버기카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즐길거리가 한 곳에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주레포츠랜드는 이름답게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최고의 제주도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제주 레포치랜드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맛집을 포함해서 제주도 가볼만한 곳두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주도에 도착하셔서 고집도로로 제주 공항점에서 든든하게 식사하시고요 제주 레포치랜드에서 스릴 있는 레포츠를 즐기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